추노, 추성훈 죄송합니다만 추성입니다. 추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상에 있는 국가에 사는 이어모 물고기들의 수컷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해외에서는 럭셜 투버클 혹은 브리딩 투버클로 불립니다. 흔히 가족끼리 물고기를 채집할 때나 수족관에서 구경할 때 추성이 있는 물고기를 보고 기생충 감염 혹은 아픈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부로 기억하기로 합니다. 추성, 추성 되겠습니다. 추성은 물고기종의 산란습성에 따라 주둥이 쪽에 있기도 하고 머리 쪽에 있기도 합니다. 주로 암컷을 자극해 산란을 유도하는 역할이며 대부분 산란기가 지나면 사라지거나 크기가 주어듭니다. 대체에 따라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나기도 하고 좁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추성은 대부분 뾰족한 돌기 형태로 산란기 수컷들에게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천에서 흔히 만나는 물고기인 피레미, 낚시붕어 팔납자루 등에서 4에서 7월 차이 조금 난 번천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족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수컷 금붕어와 레드샤이너 등의 물고기에도 있습니다. 금붕어의 추성은 일반적으로 양쪽 볼과 가슴 지느러미에 있고 레드샤이너의 추성은 머리 쪽에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추성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덧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